자, 어, 오늘 하이델베르크 43주일인데요. 112 질문입니다. 112 질문은 제 9계명, 10계명 중에 제 아홉 번째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말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 9계명은 20장 1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일단 그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어,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애굽에서 나온 그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애굽에서 함께 나온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이웃, 내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웃은 어,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 이들에 대해서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 대하여라는 말은 대항하여 또는 대적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라는 말인데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거짓 증거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 증언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 어떻게 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이 말은 이제 그 언어 사용의 에,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언어 사용의 의도. 그러니까 구개명은 이런 거예요. 어, 언어를 사용할 시에 이게 선한 의도냐 혹은 악한 의도냐, 이것과 관련된 개명이에요. 구개명은. 단순히, 아, 구개명,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네가 아니라,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것이 아, 좋은 의도냐? 이게 동기가 뭐냐, 동기. 이 말을 하는 동기가 악한 의도냐, 선한 의도냐. 그 악한 의도 속에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이, 이 부분이 구별이 안 되면 우리가 어, 기생라비 정탐꾼들에 대해서 했던 그 거짓말이라든지 에, 산파 그 있죠. 히브리 산파. 산파가 했던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한 거는 이렇게 이런 렇게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 9개명에서 말하는 이,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말에 있어서 그 동기와 숨은 동기와 의도가 무엇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 제 3계명이 무슨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3계명이 나타나요. 3계명 3계명이 뭐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함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삼개명은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속에 있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의도가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와 영광을 올리는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3계명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이 읽었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쉽게 말 오마이갓 oh 뭐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그 동기의 문제예요 숨은 의도의 문제 삼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의 훼손을 말하는 거라면 구계명은 보세요 구계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예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삼계명과 구계명이 다르지 않아요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라와 거짓됨으로 사람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2 질문 구개명에서 어, 묻, 묻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이 하이데베르크 구개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금하는 것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먼저 그 한번 제가 묻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한번 함께 읽어봐요 제 9개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어, 구개명이 금하는 그것 오늘은 이 금하는 그 것두 그 가지인데 이것을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명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개명이 금하는 그것 중에 첫 번째로 뭐가 다뤄지냐면 참여하지 않아야 할것 구개명에서 하나님이 금하는 그 것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세요 첫째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 않고 그러죠 거짓 증언은 지금 이, 이, 이 당시 고대 재판 시에는 증인의 증언은 절대적이죠 오늘날처럼 무슨 cctv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증인이 말하는 것은 거의 그것이 재판의 유무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의 명예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의 그 뜻의 의미는 너가 말하는 그 동기가 거짓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는 동기가 악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그어 모함이나 비방이나 식이나 질투에 의해서 어 말을 바꿔서 말해버리는. 그래서 악의적으로 어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그. 듣는 대상이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타격을 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곡시키지 말라고 하죠? 왜곡하지 말라 왜곡이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리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말하는 게 왜곡이죠 일단, 우리의 죄된 본성 속에 들려오는 모든 말은 왜곡되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 이, 음, 그냥 왜곡된 자로서 그 죄된 본성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그 여자의 답이 뭐예요 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렇게 왜곡된 존재 안에서 사탄이 뭘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기 좋게 들어오죠 여기가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잉태됐고 출발되어진 것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여러분은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아름답게 받고 잘 분별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본성은 일단 들어오면 왜곡되어져요 이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 자체를 내 속에서는 일단 왜곡스럽게 받는구나 무슨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해도 그말 속에는 이런 게또 있을 거야 내가 어, 내 본성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어, 말을 그렇게 내 안에서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고요 아닌 것처럼 다 참.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 왜곡 되어 들어오는 말이 나갈 때는 반드시입니다. 그 타인의 원래 말했던 그 의도 자체를 변질시켜 버려요. 변질시켜 버린다고요. 왜곡하는 문제. 세 번째는 여기 중상하지 않으며 이게 중상이라는 뜻은 염탐하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트리는 것을 중상이라고 그러죠. 어, 험담하는 거 중상 모략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여기 보니까 뒤에서 헐뜯거나 아, 중상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중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악한 말을 퍼트리는 것이 뭐냐면 뒤에서 헐뜯는 게 험담이죠. 험담. 네. 험담은 맞정구 쳐주는 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꾸만 내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라면 하셨으니까 좀 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웃음>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앉아요? 예, 네. 그러니까 험담이 나쁘다라고 뒤에서 헐뜯는 거 나쁘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저 험담이 들어올까? 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그래, 나는 뭐 침묵했다라고 하고 나는 거기에 뭐. 아니요, 그 험담하는 사람이 내가 좋은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험담은 있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거짓 증언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지 말아라고 할때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참여하지 말아라. 구개명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누가 험담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 그거 듣고 성도의 교제니까 하, 그거 듣고 어 나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험담을 하기에 내가 아주 좋은 만만한 사람인데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이 정죄죠. 정죄 어 뭐라고 돼 있냐면 교리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의 끝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거다. 내가 그 사람 평소의 모습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래. 라고 결론 지어서 결정 지어서 그냥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지하, 정지하는데도 정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결정지어버리고 판단하는 거. 예, 나, 나쁜 소문은 너무 쉽게 그 믿어버리죠. 믿어지죠. 아주 이게 잘. 어쩌면 그렇게. 왜, 왜,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 그런 말을 누가 비춰주면 앞뒤 없어요. 그냥. 그래, 그냥 가운데 토막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죄예요.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심리가 우리 죄된 본성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본성 속에는 것은 겉모양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정죄에 우리가 익숙하고 정제에 함께하고 은근히 그걸 즐기는 게 우리 본성에 너무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죄된 문제고 이게 구개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가 어, 지금 이제 교리에서 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것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 네 가지의 거짓 증언 뭐, 저 왜곡, 중상, 정죄 하는 일에 우리가 왜 참여해서는 안 될까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어, 우리 112문 답 뒷부분을 보세요 여기 그 다음 보세요. 오히려 보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나쁜 내 속에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왜곡시키고 중상하고 정죄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 어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이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불못 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들 중에 누가 들어가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중상하고 왜곡시키고 정죄하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무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할때 우리 안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가 나오는데도 나는, 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안에서 지금 교리가 말하는 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정말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런 곳에 내가 참여가 될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험담을 할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로 비춰졌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과 함께할 수 없고요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져서 늘 이렇게 중상하고 왜곡하고 험담하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22장 5절 가봐도요 보세요 15절이죠 게, 20, 게시록 22장 5절이 아, 15절이네요 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 개들이라는 것은 짐승을 말하지만 뜻은 무엇이냐면 이 부정한 자예요. 개들과 어, 손할례당과 어, 그다음에 불의한 불법한 자들을 삼가라. 그럴 때이 부정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이 부정한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 밖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함께 살수 있는 자는 성경에선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성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그러는가? 시편 15편에 나타납니다. 시편 15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함께요 여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 안에 성산에 장막 안에 함께 거할 자는 그 마음에 진실을 갖고 그 마음에 정직을 갖고 마음에 진실을 갖고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해가거나 이웃을 비방하는 일을 멈춘 거죠 우리 본성 안에 에 이것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로 구원 받으면 이게 다 없어지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여전히 험담하고 여전히 중상하는 게 구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취소당하지 않아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리를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받게 된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운, 싸우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교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너가 험담하면 지옥 간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가진 자가 험담이 들어올 때 나의 태도와 반응 내가 말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받은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내가 뭐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를 쉽게 정지하려는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얘 본성에서는 여전한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냐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죠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그 진리가 거짓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거짓된 것을 내가 그 거짓을 뱉어내면서도 나는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어?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서 진리신 이 하나님과 살때 거짓을 갖고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구나. 누가 주의 성산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웃에 대하여 험담과 비방하지 을 않는 자가 그 안에 거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 하나님 그의 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망령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래요 또한 보세요 교리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없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분명한 나의 영역이에요 내가 거짓을 자꾸 말하고 있으면 아, 나는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어둠의 나라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빛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빛과 생명의 나라 진리에 속한 자로 내가 갔는데 나는 구원받았고 이 속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거세 진리가 없는 자에 속해져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그말 속에서 태도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나는 누구냐는 거요 나는 누구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가 보세요. 마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말 믿지 아니한다 어, 진리를 말하는 것에 속하는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고요 거짓에 속하여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얻은 구원은 진리의 구원이구나 진리의 문제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가, 마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확인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볼까요 4절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 피흘려 돌아가시는 일이죠.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죽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어, 지금도 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시니까 그 뜻의 자리로 가고 계시잖아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그들이 가졌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저들이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뭐 그들도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 14절 가 보세요. 14절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나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지금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킨 자로서 진리를 가진 그들에게 자 보세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져 있으니까 세상은 말씀을 가진 그들을 미워하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진리를, 진리이시니까 를진리이 세상도 어, 그들도 세상에 속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들도 말씀을 지킨 자들도 진리가 에 있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잖아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 이루어신 구원은 아, 그래 우리는 죽으면 천국간대 우리는 눈물고통 없는 곳으로 가는 천국이야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그 천국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구원이죠 우리를 천국 가는 곳 맞아요. 그런데 그 천국은 대체 어떤 천국이냐 진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천국이고 진리, 말씀을 지킨 자들, 진리가 있는 자들만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개명에서 말하는 구개명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왜?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다. 그리고 너희 진리가 없던 너희 거짓의 아비에 속하여서 거짓에 사로잡혔던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가 계획했다가 그 아들이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킨 자가 되고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다. 너희 안에 진리가 있게 되었다. 예수의 죽음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너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교리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짓 증언에, 중상에, 왜곡에, 험담에, 정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참여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갑자기 내가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그 천국이 진리를 가진 천국이라고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와서 구원하신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 내가 가진 구원 내가 갖게 된 천국은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거구나 맛보아야만 하는 거구나 이 땅에서 천국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은 대체 어떤 천국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리가 말해주는 대로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이, 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켜야 이걸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것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험담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속쓰리고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자 애쓰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이 진리의 구원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지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로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 복된 진리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어지기를 권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112 질문 9개명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얻, 얻은 구원이 진리의 구원이구나. 그리고 이 진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거스려 싸우면서 지켜가야 되는 구원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구원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과거에 이런 문제들 거짓 말을 사용해 있어서 비방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을 즐겼던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깊이 회개하고 함부로 정지하거나 판단을 멈추고 이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아래 기를 저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아버지께 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킨 자그 말씀을 지킨 그 진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된이 참다운 진리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속하여서 말을 악하고 나쁘고 거짓되게 사용했던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사람의 이름을 높이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며 사람의 명예를 드높여주는 정말 우리의 본성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깎아내야만 내 깊은 죄성이 만족되고 즐거웠던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구원과는 맞지 않는 구원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얻은 진리의 구원답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의 사용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이름과 명예를 지켜가는 참다운 구원의 진리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